아, 짠, 짠, 짠. 오케 오케이. 오케이. 아잘나나나나 다른 중 다른 중 다른 중. 아 잠깐 나도 넌 잔을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아, 뭐야 아 소손이 응? 또 연극 연기, 연기한 오케이. 거예요? 짠은 왜 했어 그럼? 아 짠은 아, 아, 아, 왜한 거야 그럼? 와술 없이 와, 시원 짠한 거야? 아, 아 아니, 아니, 손에 술이 없네. <웃음> 와 전문자. 정... 진짜... 와 누가 아티스트 아니랄까봐 자연스러운 거봐 연기. 야. <웃음> 원투웅클 아니야? 그냥? 아 이거 원투웅클 못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루이틀 하나 쿠쿠 맞아 설마 죽겠어? 그니까 설마 죽겠어 아,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나는 마우스 잡는 손이 헐렁해졌어 어. <웃음> 그정도예요 헐렁 마우스 잡는 네. 손은 히바리가 없었어요 음... 히바리가... 되게 예의 바라지셨네요 바라지셨다고요? 네. 바러졌다는 뜻인가요? 아 예의가 좋아? 예의, 예이, 예의가 바르어 졌다. <웃음> 좋은 뜻이에요. 되게 긍정적이고 행복한 뜻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죠. 으흠. 리트 날 때마다 짠 하시죠. 방금 음. 우리 한 잔도 못 마시잖아. 아 그러면은 리트 할때 짠인데 우리가 클리어, 관문, 아니, 관문 넘어가면은 그냥 원샷 때리는 거야. 네, 가시죠. 손하면 손해 아닌가? 나올게요. 네, 거기에요 네. 끝도시예요 이거 기믹 성공하면 짠. 아무도 안죽었나안죽아 아니. 아짠못 했잖아. 멈추가 자, 리트 했으니까 짠. 자, 짠 잔채워요. 잔잔잔.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네.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다 저 지핑 찍어주다가 <웃음> 자 치얼스 짠짠짠 야난 소주야 봉양큰 봉양쿤! 봉양큰 봉양쿤 허접 아 허접 스미마센 허접 나는 안 마실래 나는 안 마셔 오케이, 오케이. 아니 근데 나는 기분이 나빠 왜요? 소소님이 맨정신이야 아 안되겠다 이거 나도 기분 나빠져서 갑자기 소소님 한잔더 아니 당신들 더... 때문에 지금 빙속에 <웃음> 소주 네, 잔, 네 잔을 마셨는데 네 잔, 지금 아유, 뭐 기분 나빠? 오케이. <웃음> 근데 나는 맨정신 아닌데 소소님이 아 소소님 잠깐만 소소님 그러면은 맨정신. 지금 금복님 안 마셨으니까 안되겠다 흑기사로 소소님이 마셔야겠다 <웃음> 왜냐면 제일 큰 형이잖아 제일 멋있는 흑기사 아니 포켓 어. 뭐죠? 어, 조컬! 조컬! 카드 찾기! 아니.. 아.. 찾는 어, 중.. 이거 카드 찾으면 기념으로 짠! 오케이! 아! 야! 야! 죽으면 어떡해! 야! 바보야! <웃음> 아! 죄송해요! 짠! 아! 나쁜 말 한.. 나쁜 말한저 반성하면서 짠! 짠! 암수 하나 들어가! 오, 맨! 아! 아! 나 죽음! 소선이 <웃음> 암수.. 아! 나암수던지다 죽었어! 저 엉덩이 저거 안 보이는데 저거 너무하네 진짜.. 아니 저아어나 알겠어 나껌 먹으면 돼요 음... 오늘 앞으로 중국에 쓸 때마다 자기 닉네임 말하고 쓰기 <웃음> 오케이 닉네임 말하고 쓰기 <웃음> <웃음> <웃음> <중국기 쓸 때마다요? 웃음> 어... 아, 중국 있을 때마다요 중국 인트도 나올 수 있어요 오케이 <웃음> 아 중간에 뭐중아 동성... 소소각성기 썼어요 <웃음> 소소각성기굿 카운터 카운터! 보 c o 카운터 쳤어! 소소아가 t e r counter counter c o u n 징그 r c o u n t e 이 counter c o u n t 네 r c 셨 u n t e r 야지대 n 신 e r c 셨다 n t 셨어아 o u 오 t e r counter c 어 어? 한명 못나옴? 우리 1인무력 되는 사람 있음어 어, 어우! 어사 어, 어, 어, 1인무력 어! 노란색 죽네 어? 어 자충북산는 충북이 한잔 마셔야 될듯한잔 마시면 이거 먹게 음 아니 한잔 마시면 못 깨는게 아니라 이미 못깨이 사람아 흐흐흐다 <웃음> 왜 죽었어? 죽었어. 아 근데 3마 <산마> 어떻게 죽었음? 갑자기 <웃음> 어, 궁금하네. 엄마 죽을 때 내서 죽은 거 같습니다. <웃음> 죽을 때 내서 죽음. 아, <웃음> 어, 뭐, 마 스킵 되나요? 좀기다려다 나갈까? 아니, 아, 오케이, 빨리 나가. 빨리 나가. 나 나갔습, 나갔습. <웃음> 오케이, 오케이. 무력화했습. 가는 중이야. <웃음> 오케이. <웃음> 내가 스킬을 넣었을 스킬 빡뿡 각성 물약 <훌력> 계란 제발 <웃음> 아니 근데 나 진짜로 속 안좋은 이유가 님들 때문인가 속 안좋은 하나 <웃음> 아,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진짜로 어 <웃음> 아픔, 아픔 아픔 어 망치 너무 위험해요 <웃음> 아왜 <웃음> 죽음? <지금? 웃음> 나 각성기 썼음! 빙고가 잡아어요 X 빙고 끝 3각선 초빙고 조졌다 아여기까자여기까자여기까자여기까자 나이스 <웃음> 나이 나이스 나이스, <웃음> <웃음> 나이스. 왜, <웃음> 아니야, 아니야 실직 아니야 보여줘 헤더텍헤더텍 보여줘 나도 실직 이거 니나 보스면 끝나나? 빙고 하나 더 해야 될듯소설이 없어서 오케이 오케이 둘다딜 못하고 있는 중 어? 어 니나부. 니나부? 피하면 끝남 못 피하겠지? 죽여 죽여! 한대더 때려! 때려! 나무나 무적 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브라보 잘수있어 봐야겠어 저는 외국 친구들이 이런 글을 올렸네요 이 게임 플레이는 탑탑 탑 티어급 플레이다 너무 감명 깊다 탑티어, <뉘기> <'다> 다티어 <뉘기> 그랜드마스터 플레이. 치어스 <뉘기> <뉘기> <뉘기> <뉘> 우리 성불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한 잔. 축배를 <뉘> <한잔>. 들라, <들어간. 뉘> 축배를 들어라. 마지막 잔, 수고하셨습니다. <뉘> <들> <뉘> 들어.